은거는 수소 원자, 개만같은 거고 다원 다전, 아니, 다전자 원자는 에너지 수에서 달라요. 어, 어떻게 달라요? 오비탈에 음. 따라 다르고 주양자수에 따라 달라요. 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달라요? 어, 그게 일단 이렇게 이거 s가 s 오비탈인데 얘 동그랗고 t는 이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없네요. 에너지 준수 크기대로 한번 써볼게요. 네 어, 이거 삼, 이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얘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숫자 있잖아요. 얘를 주양, 아이고, 주양자수라고 하고, 네. 얘를 오비탈이라고 해요. 예. 뭐 s, 뭐 p, 뭐, 뭐 하나 뭐 s, p, f도 있는데 얘를 오비탈이라고 하고 예. 이거 앞에 있는 숫자를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네. 주양자수와 이거 오비탈에 따라 다르는데 일단 오비탈 순서가 s, p, E, f 이렇게 되고 일단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네. 에, 에너지 준이는, 에너, 어, 그, 주양자 수가 커지거나, 아, 커지고, 어, 오비팔이 점점, 뭐 SL에서 뭐, P, 뭐, P에서 D, 뭐 D에서 F,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예, 커진다 해야 되나? 어, 이, 어, 점점, 어, 이쪽,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이가 더 커져요. 음. 그러면 여기서 그림, 이거, 가나다라는 어떻게 매길 수 있어요?